안녕하세요. 어, 드디어 내일 수술을 하게 됐는데요. 음, 긴장되기도 하고 좀 어떻게 변할지 어, 기대되기도 합니다. 어, 아무래도 운동복 입을 일이 많다 보니까 좀딱 붙는 옷을 입으면 은 태가 살지 않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. 그래서 계속 고민만 하다가 드디어 결심을 하게 됐고 어, 내일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. 음, 예쁘게 잘 됐으면 좋겠고 어, 저도 운동복 입었을 때좀 예쁜 태가 났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 내일 수술 잘 끝내고 다시 후기 들려드리도록 할게요. 안녕!